달라진 내 모습이 너도 알고 보일까? 우리 앞에 노래할 때내 모습, 제일 예쁘다니까. 꼬물나 우습하는 그 따스한 세살에 남으면 두근거림을 모습으로 바빠질 좀 걸음 부리고 잘내 있는 내 마음처럼 이 바람 속에 춤추고 있는 걸 내 마음속에 생겨지 우리들만의 이미지 멜로디 두 손에 쓸 때마다 사랑스러워 늘네 어선 달라진 내 모습이 너도 알고 있을까 우리 집은 어제보다 그들을 더사랑한다는걸 저기 그 음악을 들리자 아시 묘지 잠으려면 높 피워 그대 왜할라 달라 달라지